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정보로서 공사 견적을 받다보면 업체마다 공사 견적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유와 흔히들 평당공사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평당공사비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특히 전원주택을 지으시려는 분들과 또 관계자들로부터 왜 공사비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 또는 평당공사비가 얼마냐 등 막연한 질문을 자주 듣게 되고 또 유튜브나 각종 인터넷 등에는 특히 전원주택을 지은 건축주들을 비롯한 많은 건축주들이 공사비로 인해서 속임을 당하고 손해를 보며 심지어는 소송까지도 풀렸다는 그야말로 민망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이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내용을 아래 순서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처, 건물의 종류, 규모에 따라 또 업체마다 다른데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설계도면으로 물량 산출을 하고 공사 단가와 각종 경비 등을 계상하여 공사 내역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도 않고 막연히 평당공사비가 얼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전혀 타당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공사를 계약하는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이런 평당공사비 또는 물량산출이나 공사 내역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대략 공사비를 정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비가 추가되거나 공사 도중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시고 공사비에 대한 보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음 설명하는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고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적정한 공사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모든 물건이나 상품에는 적정한 가격이 있는데 과연 적정한 상품 가격이나 적정한 공사비는 어떤 것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공사비는 뻔합니다. 공사비란 자재비와 노무비 그리고 경비로 구성되는데 그러니까 적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적정한 인건비를 계산하고 적정한 경비를 적용한다면 사실상 공사비는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설계 두면과 똑같은 현장 조건 그리고 똑같은 건축주의 조건 등인데도 견적을 받아보면 차이 그것도 공사규모에 따라서 수천만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수억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것은 결국 적정한 자재 적정한 인건비 적정한 경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적정한 금액을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으로 특히 건축 전문가가 아닌 일반 건축주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현실인 것이죠. 다음으로두 번째로 공사 견적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렇게 공사 견적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견적을 하는 입장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사비 견적을 하기 위해서는 물량산출과 가격조사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정부 벌주공사와 민간공사 그리고 공사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서 저는 신도시의 상가주택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번째로 보면 물량산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면 공사를 하려면 건물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콘크리트, 방수 미장 등 무려 20여개의 공종이 필요하고 또각공종마다 수많은 아이템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공사 내역서를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공사 내역서 입니다 공사 내역서에는 공종별 내역서 그 다음에 공종별 집계표 이게 공종별 어, 내역서이고 이게 공종별 집계표이고 이게 공사원가계산서인데 먼저 공종별 내역서를 보면은 이한 건물을 건축하기 어, 위해서는 20개의 종류 공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가설공사, 가설공사, 뭐 이렇게 해서, 어, 전기, 소방, 가스공사까지 무려 20개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제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것을 보려면, 공종별 내역서를 봐야 되겠죠? 공종별 내역서에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레미콘, 그 다음에 철근도 10mm, 13mm, 19mm, 22mm 다음에 거푸집 뭐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도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공종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 공중별 집계표 보면 이러한 공중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각 공중별 아이템을 보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별에는 아이템이 수없이 많은데 이런 아이템을 모두 다 합하면 아마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려 수백 개 이상의 아이템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 모든 아이템 하나하나의 물량을 산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이 내역서를 만들려면 이 물량부터 산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량 산출이라는 것이 생각과 같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철근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역서에 보면 이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인데 예를 들자면 철근 같은 경우에 철근이 10mm, 13mm, 19mm, 22mm가 이 건물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각 규격마다 예를 들자면 10mm 짜리가 22톤이 들어간다 고 그랬는데 이 22톤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면 자 이걸, 이것이 도면입니다 이 도면은, 이건 건축도면이고, 다음에 전기, 설비, 소방, 그런 도면들도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건축도면 가지고 설명드리면, 이게 이 도면이 거의 대략 한 6, 70매 정도 되는 도면입니다. 이것이 이제 컴퓨터 파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예를 들자면, 철근 10mm짜리가 아까 22톤이라고 내역서에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 도면에서 10mm짜리, 13mm짜리, 22mm짜리, 이 도면에 있는 모든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뽑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도면에서 보면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하나 모든 물량을 뽑아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비단 철근 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자 방수공사에서 액체방수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도막방수 우레탄 방수 이 방수의 종류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다음에 미장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죠 내벽, 바닥, 또는 견출을, 견출에 관한 물량을 다 산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타일도 자기질 타일, 뭐 폴리싱 타일, 주방 타일, 뭐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아이템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수백 개에 달하는 이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이 도면에서 전부 다 물량을 산출 해야,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이 보통 복잡하고 깐깐한 일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작업은 그야말로 도면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인데 도면도 건축도면, 구조도면, 창호도 등 건축 관련 도면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하나하나 찾아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련하고 현장 경험이 많은 기술자들이 아니면 불가능할 정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견적을 정확히 하려면 전문 업체도 참여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공중별에 보면 가설공사에서부터 미장, 타일, 조적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석공사라든지 또는 창호공사나 유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직원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전문업체에서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사비를 산출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설비공사라든지 전기, 소방,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당하는 전문업체에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런 도면들을 하나하나 그야말로 보물찾기 하듯이 물량들을 다 산출해내야 되는데 이런 아이템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물량산출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 물량산출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단가를 이제 조사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 자이 내역서에서 다시 한번 내역서로 돌아왔습니다 내역서에서도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뭐 여러가지 공중이 많이 있지만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해서 말씀드려보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근이 10mm 짜리가 22톤의 물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내역서에서 물량 산출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 이 단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 당시에는 톤당 7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에 대해서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전부 다 단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방수공사는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노무비가 얼마 들어가고 또 미장도 마찬가지죠.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이러한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모든 물량이 하나도 빠뜨림 없이 정확하게 산출되면 각 아이템마다 적정한 자재비, 적정한 인건비, 적정한 경비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 단가라는 것도 모든 아이템마다 실제 공사를 하는 시점에 적용될 수 있는 단가조사를 거쳐서 정확하게 입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 공사비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확히 산출된 물량에 적정한 자재비 인건비 경비의 단가를 적용하면 공사비가 나오는데 이를 순수 공사비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 액수에 돌아와서 자 이렇게 이제 공중별로 해서 모든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다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공중별 집계표에서 전부 다공중별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전부 다썸머리 하게 되면 이 공사에서 재료비가 4억 9200만원 정도 노무비가 3억 4000만원 경비가 2100만원 해서 8억 56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직접공사비 즉, 순수 공사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공사비라 할 것인데, 공사는 이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자, 이제 공사 원가 계산서에서, 이 공사 원가 계산서의 양식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료비, 농무비 경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일반 관리비, 회사의 이윤, 뭐,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직접 재료비, 이것은 아까 공정별 직급표에서 여기에서 직접 재료비가 4억 9천만 원이 나왔죠 그 다음에 농업위가 3억 4천만 원 그러니까 4억 9천만 원 3억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보험료가 들어가야 된 것입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보면 이, 이런 공사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료가 300만 원 정도 고용보험료가 200만 원 정도 이건 의무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안전관리비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안전이 중요하니까 다음에는 또 이제 회사에서 현장 관리비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또 회사 이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공사비가 8억 5 6 0 0만원 이지만 이러한 보험료라든지 안전관리비 회사 이윤까지 포함하면 9억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공사비는 구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 지금까지 공사 견적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량 산출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단가도 이렇게 하고 공사비는 이렇게 구성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꼼꼼하게 견적을 하면 공사비가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 정확하고 빈틈이 없는 공사 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사의 품질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사 진행 도중 다툼이나 특히 공사비의 추가 등을 방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공사 내역서를 얼마나 꼼꼼하고 정확하게 산출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 견적 내역서가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다음과 같은 네가지 이유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려 보면 첫 번째로는 공사 견적은 대단한 노력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공사 내역서를 만드는 데는 발주처와 공사의 종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상가주택의 경우에 전문적인 지식과 공사 경험이 많은 여러 명의 직원과 위에서 설명한 창호, 기계, 전기 등 전문업체가 동원되어서 아마 기간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물량 산출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다음에 단가를 조사하고 적용해서 공사 견적서를 만드는 데는 적어도 10 내지 15일 정도 소요된다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견적을 한다고 모두 공사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려보면 이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공사업체로서는 공사 견적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 공사계약을 수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수십 건의 견적서를 제출해도 한두 건 공사가 될까 말까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 견적하는 직원들이나 특히 기계나 전기 등 전문업체가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적당히 만드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는 물량과 아이템의 누락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까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수주할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회사 대표가 아닌 직원들과 전문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해봤자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심정으로 물량을 대충 뽑다 보니까 물량도 이 물량 산출한 데 있어서 물량도 엉터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 입장에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견적한다고 공사 계약이 성사된다고 라 하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물량이라든지 아이템이 누락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꼼꼼하게 견적을 하면 공사비가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네 번째 사항으로서 낮은 견적금액 제출 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두 번째 설명한 것처럼 견적한다고 모두 공사기약에성사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현실에서 심리적으로 적정한 공사비보다는 우선 경쟁이다 보니까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하기 위해서 각종 자재비나 특히 인건비 등을 싼 금액으로 적용을 하고 또한 공사원가계산에 있어서도 안전관리비, 현장관리비, 회사이윤등 경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채총 견적금액만 대충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심리다 보니까 물량도 정확하지 않거나 물량이나 아이템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역설적으로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물량을 산출하고 내역서를 작성한 업체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불합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현실로서 네 번째로는 악화과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로 표현을 해보겠는데 안타깝게도 물량이나 아이템을 누락시키거나 빠뜨린다고 라 해서 또는 금액을 적당히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런 전문가가 아닌 일반 건축주로서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로 자체 하다가는 공사의 품질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사 도중 각종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소송이 발생하는데 이런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공업체가 자기 돈을 쓰지 않는 한 그렇게 빠뜨리고 누락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공사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 자기 돈을 투써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꼼꼼하게 견적을 하는 업체는 공사비가 늘어나가지고 뭐 오히려 불량 입장이 되고 이렇게 물량과 아이템을 누락시키거나 단가를 좀 적당하게 낮춰서 집은 업체는 공사비가 낮아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그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반 건축주들이 적정한 방법을 모색하는 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역서가 제대로 된 것이고 어떤 공사비가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 물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꼭 공사비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 등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업체마다 꼼수를 부리거나 현실적으로는 견적한다고 모두 공사 계약이 성사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몇가지 한 말씀드려 본다고 하면 첫번째로는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물량이나 아이템 단가 그러니까 이 견적서를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전체 공사 금액 다음에 이 공사 내역서에서 이 물량과 단가 뭐이러한 것들을 단순 비교해 보거나 지나치게 적거나 고가가 아닌 중간업체를 선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합리적인 것은 아니죠. 다음으로는 건축주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 주위에 친구나 아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검투를 의뢰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인데 이런 경우에는 막연한 전문가가 아닌 해당 건물이나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것은 그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건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특히 설계자는 건축 전문가로서 그 건물을 설계한 의도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그것은 그런 업체는 다른 어느 업체보다도 유사한 건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물량이나 단가 등 모든 면에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향후 하자나 건물의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지역적으로나 건물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까지 공사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무쪼록 이러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 그리고 보다 더 건물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는 건물을 짓기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또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런 참고 영상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